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것은요 바로 닥터 트윙클이라고 불리는 플러리쉬를 알려드릴 건데요 정말 쉽고 재밌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러 가시죠 네 그럼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낱장으로 된 카드로 해도 괜찮지만 이렇게 패킷 단위로 된 아크릴이나 이런 나무판자로 연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어, 만약에 이런게 없다면 카드를 이제 3등분해서 이거를 이제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서 연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블론으로 어, 돌아와서 카드를 한 덱을 준비를 해주고요 처음에는 3분의2 정도로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손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른손은 이렇게 검지 쪽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반쯤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돌려 놓는 거 밖에 없습니다 오른손은 굉장히 쉬워요 자, 그 다음에 왼손입니다 왼손은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검지와 엄지가 위아래를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같이 하자면 검지를 축으로 삼아서 이렇게 앞으로 반쯤 돌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중지가 남은 카드의 반대 정도를 반쯤 떼주시고요. 이거를 쭉 밑으로 내립니다. 이렇게 내리고 다시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.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자면 하나, 둘, 셋 이렇게 와야 됩니다.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패킷을 반바퀴를 돌린 거죠. 자,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와줍니다. 어느 정도만 이렇게 해주세요. 너무 이렇게 가면 또 카드가 떨어지니까요. 이정도 해주신 다음에 저같은 경우는 여기 눌러주는게 좋더라고요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카드 반바퀴를 또 돌리게 해주는거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오른손이 이렇게 덮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일단 아까 가르쳐 드렸던 이렇게 앞으로 반바퀴 하고 이렇게 오죠 자 여기서 내릴 때 약지가 옆에 와줍니다 나머지 왼손에 중지 약지도 이렇게 붙여 주고요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신 다음에 올려주시면 좀더 안정적으로 카드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요 카드를 이렇게 뒤집을 때 이렇게 뒤집죠 이때 중지가 이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을 이렇게 찝어주면 편합니다 이렇게 눌러주세요 여기를 그 다음에 왼손이 오고 왼손이 올 때는 이제 또 오른손 이렇게 돌리죠 왼손이 오면서 이렇게 돌려주고 놓고요 바로 오른손이 이렇게 와주는 겁니다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